게임은 뒤에 아트, 프로그래머가 만들고 이후 게임이 출시되면 GM이라는 별도 조직을 꾸려 커뮤니티 및 유저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초반 GM들은 게임에 대한 이해력도 부족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일으키면서 잘 만든 게임을 아사 직전까지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GM이라는 견장을 달고 그 힘을 이용해 유저를 기만하고 조롱했던 사건들을 모아봤는데요 실수로 gm 계정이 아닌 개인 계정으로 옥설을 하고 대표의 사과문까지 올라왔던 사건을 시작으로 가벼운 해프닝으로 넘어간 사건들까지 인성이 덜된 gm들의 사건 사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관사가 되고 싶어는 트릭스터를 제작한 엔트리브 소프트의 모바일 게임으로 트릭스터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유저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보드게임과 RPG 호소를 결합시켰다는 부분에서 나름 참신함을 느낄 수 있었고 이런 독특한 플레이 방식 덕분에 초반에 비교적 많은 유저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저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순항을 할것 같았던 게임에서 하나의 병맛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이 사건은 6월 13일 오전 8시 공식카페에 하나의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글에는 누가 등땀이라서 게임 억지로 시킴? 깸삭하고 쳐오지 말거라 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는데요 그래서 게임을 비판하는 유저들에 대한 분노가 느껴졌었고 내용 자체도 일반인이 쓸법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 이 글을 처음 본 유저들은 당연히 일반 유저가 쓴 글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성자를 살펴보니 엔트리뷰 코어 바로 공식 카페를 관리하는 스텝 아이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글을 직접 보게 된 유저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을 하며 이 어이없는 상황에 크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후 바로 글이 삭제되긴 했지만 이미 수많은 유저들이 이 글을 보게 되었고 카페는 핵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유저들은 운영자라는 사람이 개인 계정으로 이런 글을 올리면서 분탕질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얼마나 유저를 우습게봤으면 카페를 운영하는 스텝이 저런 글을 올릴 수 있냐며 수많은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엔트리브와 서비스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포어데이터는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공식 커뮤니티에 직접 사과문을 올렸지만 유저들의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었는데요. 결국 엔트리브 대표가 현재 상황과 재발 방지에 대한 내용을 올리면서 유저들의 민심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운영진들이 직접 사과를 있는 모습의 사진을 올리게 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리석은 g m 만화 때문에 게임이 어떻게 망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의 사건처럼 공식카페에서 운영진이 실수를 하면서 일어난 사건들은 생각보다 많았었는데요 영웅포 카카오라는 게임에서도 비슷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면서 공식카페가 왈칵 뒤집어졌습니다 블레이드를 제작한 433에서 영웅 수집형 rpg 게임을 출시했는데 그 당시 몬스터 길드리기와 세븐나이츠 같은 수집형 게임이 인기를 끌던 시기라 전세계 영웅을 자신이 직접 키우고 전투를 할수 있다는 부분에서 나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게임도 멍청하고 어리석은 운영자 때문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공식 카페 메인 gm이었던 gm 이순신이 자신의 개인 계정으로 올리려고 했던 글을 gm 계정으로 올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하루에 10시간 이상 돌릴 수 있는 밴도 아니고 매크로노버스는 극히 정상적인 일반 말자찬이하는게 당연한 거아자 오히려 이제야 삭제하는 운영에 욕 나오는데 일사석 굴판 사람들 욕하면서도 시시덕거릴 게 분명함 이라는 유저들을 선동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공식카페에 올라온 글을 본 유저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고 이게 정말 gm이 올린 글이 맞냐 라는 이야기를 하며 현재 상황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유저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작성자를 확인하면서 gm의 수준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개발사는 공식카페를 통해 사과 공지를 올리게 되었고 gm 이순신 은 gm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지켜본 유저들은 이순신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저런 파렴치한 짓을 한 gm을 욕했고 이글 말고도 다른 글들도 확인해봐야 한다� 대한 강한 부신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에픽세븐 에서도 개인 계정으로 장난질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넌 운영자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사건은 gm 알카소스가 공식 카페 자유게시판에 하나의 글을 올리면서 부터 시작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는데 캐릭터 가슴이 클로즈업 된 사진을 몇장 올려놓고 글로벌 루나 픽업 안해주나 라는 이해할 수 없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한정 캐릭터 루나를 출시하고 욕을 먹던 시기라 게임 운영에 대해 불만이 쌓여있는 유저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누가 봐도 GM 계정과 개인 계정을 헷갈려서 올렸던 글이었기 때문에 G.M. 알카서스는 유저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개발사가 사태를 파악하게 되었고 사과문을 올렸는데 배심을 삭제와 교육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해당 GM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당돌한 사과문을 보게 된 유저들은 운영진들이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 모르는 것 같다며 다시 한번 분노했고 공식 카페는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활활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한정 캐릭터 때문에 불타고 있는 카페에 GM 알카서스의 글은 유난류 역할을 했고 유저들은 글을 침카소스, 한남서스라고 부르며 조롱했다고 합니다. 공식카페에 실수로 글을 올려서 이불킥을 시전했던 사건처럼 운영자들은 자신의 개인 계정을 만들어 유저들에게 불만을 표출하거나 속 시원하게 할수 없는 이야기들을 몰래몰래 몰래 올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댓글로 유저들과 키보드 배틀을 뜨다가 실수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던 사건입니다. 2015년은 블레이드를 시작으로 히트가 대박을 치면서 액션 RPG의 황금기를 맞이했었는데요. 넷마블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데아라는 게임 하나를 출시하게 됩니다. 이데아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픽은 히트보다 떨어졌고 최적화 또한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유저들에게 혹시 평을 받고 있었는데요. 초반에 잠깐 오픈빨로 유저들에게 관심을 받았지만 그 인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20일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벌어지게 되는데 운영자가 개인 계정과 GM 계정을 이용해 유저들과 키보드 배틀을 펼치는 듣도보도 못한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배틀의 시작은 푸드득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유저가 뽑기 물타기 좀 하지 말라는 글 하나를 올리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해당 글은 모든 유저들이 예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이라 댓글로 유저들끼리 치열한 설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의외의 인물이 등장 하게 되는데 바로 이데아라는 공식 카페의 운영자 아이디가 해성처럼 등장해 유저들의 피 튀기는 설정에 참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저인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댓글로 남겼었 는데요.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유저들은 크게 당황했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잠시 동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치 빠른 유저들은 푸드득과 이데아는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공식 카페는 물론 다른 커뮤니티 에도 전파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이데아 운영자는 바로 공식 카페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그 글이 다시 한번 유저들을 불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반성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조작을 하지 않았음에도 조작으로 몰고 가시기에 개인 계정으로 답답함 을 호소하려 했던 것이 실수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이유를 유저의 탓으로만 돌렸 었는데요. 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과문을 받게 된 유저들은 다시 한번 불타올랐고 결국 넷마블 사업본부장의 사과문까지 올라오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바일 배틀로얄 MMORPG라는 다소 독특한 장르를 앞세운 A3 스틸 얼라이브에서도 앞에 사건들과 비슷한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게임 운영 및 합성 확률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유저의 글로 시작됐습니다. 어떤 유저가 운영 안 해요? 업데이트 실화냐? 각종 조작 실화냐? 라는 글을 올렸는데 일반 유저도 아닌 GM 한해모링이 충격적인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댓글의 내용은 아마도 많이 편찮으신 듯 이라는 유저를 비꼬는 내용의 글이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GM은 게임 초반 항상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줬던 GM이라 유저들이 받은 충격은 더욱더 컸다고 합니다. 해당 댓글은 바로 삭제되었지만 글을 본 유저들은 바로 스크린샷을 찍어서 순식간에 커� 퍼져나갔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알게 된 유저들은 운영자들이 개인 계정을 통해 유저를 기만하고 분탕질을 했다는 사실에 크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공식 카페에서 진실을 규명하라는 시위까지 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개발사는 공식 포럼을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고 철저한 내부 직원 교육과 함께 고객 응대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구축을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유저들의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고 공식 카페를 통해 항의를 하며 해당 직원의 사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공식 카페가 아닌 SNS를 통해 운영자의 만행이 드러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슈파민 슈가랜드라는 게임에서 GM 리이가 자신의 SNS를 통해 유저들을 비하하고 욕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올라온 글을 살펴보면 오류가 아니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멍충이가 크크 를 시작으로 멍발 그 새끼를 쳐내고 나니까 또 다른 벽신이 나타났음 까지 생각보다 수위가 높은 욕설들을 섞어가며 유저들을 비하했다고 합니다 GM 리 e 은는 개인 SNS를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네티즌 수사대에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덜미가 잡히게 되었고 개발사가 급하게 사과문까지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GM 리 e 은는이 사건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었고 해고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싫었던 GM 리 e 를 버리고 자유가 되었으니 이제 편하게 살라며 그의 앞날을 걱정하는 유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캐릭터 수집형 RPG 마일드티니의 개발자가 유저들의 피드백을 비꼬며 조롱하는 글을 올려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게임은 고등학생 혼자서 개발한 인디 게임으로 생각보다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며 출시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의 목표 모금액을 무려 655%나 초과 달성하며 게임을 출시할 수 있었고 유저들도 이 게임에 거는 기대가 대단히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발자의 능력은 게임 개발에만 몰빵이 되어 있었고 어디서도 보지 못한 베라라는 게임 운영을 펼치게 되는데요. 게임 운영에 지쳤는지 글을 하나 올리게 되는데 이 내용이 정말 운영자가 쓴 글인가 착각하게 만드는 병막 같은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개발자는 마일드틴이 기획을 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고 유저분 은 에게 업데이트 관련해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받습니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알아서 잘 깔끔하게 쓰시면 채택해드릴 건데. 계가지고 파벌이 빨진 따들이 보이니 볼륨이 크면 직접 그래픽 작업다 해 오시고 프로그래밍 다해 오세요. 남 시키지 말고 라는 상식 이하의 말들을 내뱉었고 정상인의 마인드로 쓰세요. 네 개인 리즈 하나도 안 궁금하니까 라는 말을 하며 유저들을 맹목적으로 비하했는데요. 마지막에는 악덕 사장이 직원에게 명령을 하듯이 온감을 이끌려 하지 말고 그냥 보면 실시간으로 빨리 고쳤으면 좋겠네. 하는 걸로 가져오세요. 라는 말을 남겼 게임 운영자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발언들을 마구마구 쏟아냈습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글을 보게 된 유저들은 이건 개발자가 쓴 글이 아니다. 사실 개발자는 누군가에 감금되어 있고 이 글을 이슈화시켜서 탈출을 시도하는 것이다. 라는 멍드립을 시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글을 쓸수 없다는 생각에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달린 유저 피드백에 악플러가 쓴것 같은 수준 떨어지는 댓글을 남기면서 정말 막장 운영의 끝을 보여줬는데요. 댓글 내용을 살펴보면 꺼져 그럼과 같이 무시하는 말투의 댓글을 시작으로 인성 문항을 문제 있어? 라는 유저를 비하하는 댓글까지 도저히 운영자가 썼다고 생각할 수 없는 수준 낮은 댓글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지켜본 유저들은 하나 둘씩 게임을 떠나기 시작했고 마일드티니의 스토어 평점은 1.6점까지 추락했다고 하는데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개발자는 유저분들께 운영자로서 올바르지 못한 언행을 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리며 민심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개발자의 인성을 알아버린 유저들을 다시 잡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옛날 게임들은 운영자가 직접 게임에 접속해 채팅을 통해 공지를 남겼었는데요. 야근을 하느라 지친 운영자가 오타를 치면서 유저들에게 레전드로 기억될 장면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 저도 좀 놀랐었고 운영자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